You can't see what I've been talking 그걸 알기까지 많이 고민해도 돼한일 속아 중요하지 go e r e here to m e e l you Tell me where you come from